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술래력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또 특별하게 거인국에 저희가 왔어요. 잉여맨 얘들아, 이거 얼음땡이니까 서로 살려줘야 된다. 싫어. 싫어? 게임플레이 응. 하면 안 되지. 유루루. 싫어. 우린, 어, 얼음땡, 어, 파트너라고. <웃음> 우린 깜부잖아 서로 살려줘야지. 어, 리아가 이제 곧 나옵니다. 땡땡 어? 해서 발견. 야너 어떻게 갔냐 거기? 응? 안 알려줘. 야 저기 리아 보인다 그치? 근데 이 와중에 요루로 안 보이는데? 요루로 안 보인다 진짜. 야, 리, 야 리아는 저기 멀리 있는데 못생김이 보여. <웃음> 찾았다. 우리 찾았다고? 어떻게 올 건데? 어떻게 올 건데? 건데? 어떻게 올 건데? 오는 반 모르잖아. 어떻게 올 건데? 어떻게 올 건데? <뭔람> <뭔람> 오는 반 모르지. 빵 <뭔람> 뜯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올 건데? 우리 어떻게 갔지? <뭔람> <뭔람> 아니, 알아도 못 잡지. 알아도 못 잡지. 알아도 못올것 같은데. 우리 놀려 주지. 애프로 이걸로. 유프. 유프 유프. 야고르. 저는 죽이고 싶다. <웃음> 나 여기 사람 없는 더 그렸어. 여기 커플 그림 그렸지롱. 리아야 웃어 여기처럼 스마일. <웃음> 야 리아는 역시 단순하다니까 그쪽으로 올 생각을 하다니. 응? 저쪽 아니야? 저쪽 아니지. 응? 절대 절대. 근데 왜 여매니 저쪽 아니라면서 슬금슬금 다른 데로 이동해? 미아야나 이제. 근데 리아는 봐도 못 찾을 거야, 여기. <웃음> 리아는 생각이 많아 내가 볼때 지금. 음, 여기서 춤이나 추자. 그래. 춤이나좋야겠다 A f e moments later. 나춤 샀다. 요아야 봐봐. 어, 해마. 음, 리야 봐봐. 리요야못 잡지. 야구로 죽겠지. 아, 대박. 리아야 못잡지못 잡. 우리 어떡하지? 모르지. 봐도 못 잡지. <웃음> 봐도 못 잡주? 봐도 봐도 봐도 뭐? 못 잡주? 요르야 너도 안심하고 나될거 같아. 어 아, 저기 파란 색깔 있네. 아. 이거 어디야? 미야 봐도 못 잡주? 나 춤이나 보주? 야구르즈? 야구인지? 와 얼음 당했어. 어? 유루... 아 저렇게 오는 거야? 야요 요르르. 왜? 얼음 되면 좋지 나이 안 먹고. 으으으밖에못 <웃음> <웃음> <요로로밖에> 잡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웃음> 이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근 나 엄청 좋은 데 발견 야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야 여기 진짜 모른다 음. 미오 놀릴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 못 잡쥬? 못 잡쥬? 야고르쥬 미오야 위 봐봐 위 어? 어. 어? 나 여기야 못 잡쥬? 모르겠지? 응! 음. 난 절대 모를 거야, 여기를. 아! 무슨 소리야? <웃음> 죽었어? 거기 무슨 소리지? 음, 멋지너 잡... 하나가 잡혔네? 어, 미호야, 안녕? 너 거기 있구나? 음, 나 여기 있어. 일로 가면? 어. 아, 미호, 못 잡지. <웃음> 아왜 아! <웃음> 아! <웃음> 떨어졌어? <웃음> 멍 멍청, 멍청. 아 진짜 멍청 멍청. 진짜 <웃음> 멍청. 진짜 진짜 너무 멍청. <웃음> 진짜 멍청 멍청. <웃음> <웃음> 야, 진짜 멍청 멍청. <웃음> <웃음> 최강 잠수탄 남았다. 한 자리에서 울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야, 진짜. <웃음> 요르르 알파벳 공부 중. <웃음> 어, <누나! 웃음> 알파벳 공부? 요르르, 어, 요르르 삐영인가 보네, 삐영? 애들아 왜 그래? 너네가 죽었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A few minutes later. 어, 묘 재밌는 거 하려고 하네. 그거, <웃음> 그거 꿀잼이지. 요르르 어딨지 와, 오로로 방송 생각 안 하는 것 봐. 얘들아, 너 <웃음> 한마디도 안 해. 작정하고 이길 생각이야. 나 이길 거야. 작정하고 이길 생각이라고. 와, 신뢰다! <웃음> <웃음> 야, 민네 너무 못해. 아, 잘하네. 생각보다 좋아요. <웃음> 오. 이거 잡힌 사람은 같이 잡는 거야. 클래스룸! 가자. 진짜 여맨이네. 오케이. 잘 숨어 보세요. <웃음> 어, 난 좀비다. 같이 좀비 되실 분? 저염, 저염, 저염. 저 이걸 타면 어떻게 될까? 네. 애들이 위에 있지 않을까? 없네. 위에 <웃음> 한 명도 없네. 오, 그런 데가 있어. 으흠. <뭔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저기 뭐해? 제일 뭐가 있는데? 어. 아. 바아... 설마, 일로 오는 거겠어? 에이, 일로 안 오지? 대체 우리 못본거 같은데? 리아야! <웃음> 리아야! 리아야! 죄송해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리아야, 춥어주세요! <웃음> 어, 어, <Four> 제발요 리아야 춤춰봐, 넌 봐줄게 아! <웃음> 얘가 미끄러져가지고 <웃음> 야 얘가 미끄러져가지고 나 좀비됐어 <웃음> 야 진짜 멍청해얘와 요르르 한마디도 안하는 것봐 진짜 <웃음> 숨죽이고 있는 거라고 너무 무서워 여기도 요르르 위치 팝니다 네 사용 <웃음> 단돈 천원 칠판 근처 근데, 뭐? 요르르 접히면 우리도 걸려 칠판 아, 근처요. 알겠습니다. 아주 너의 빛이 네? 불 거야. 어 잠깐만 우리가 칠판이네? 어? 이미 누가 말한 거 같은데. <웃음> 야 니야 빨리 찾아 이 멍청아.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어디 <웃음> 어 나와봐 얼굴 좀 얼굴만 보여줘. 싫어 <웃음> 왜 이렇게 질척거려? <웃음> 아, 질척거린다니 그냥. 졌다 <웃음> <웃음> <쳤다>. 졌다. <웃음> <웃음> 아 괜찮아? 되게 못한다! 리야만 잡으면 네. 됐지 뭐! 구독! <웃음>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자 얘들아 숨자? 응? 좋아? 누가 봐도 들킬 것 같잖아 여기! <웃음> 아니야! 난 믿어! 알았어 저기 있으면 초... 보여! 알았어 알았어. 이게야 <웃음> 숨어있자 우리 우리 우리 버리기 없기. Much much much later. 역시 여기서 이... 점프하고 점프하면은. 역지 <웃음> 어, 뭐 저게. <웃음> <웃음> 역시 한 번만 살려줘. 역시 한 번만 살려줘. 제길좀 묻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웃음> 안녕하세요, 길좀묻겠습니다 아, 네, 네, 저, 저, 저. 저저문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아, 어떻게 올라가죠? 저 따라, 저, 진짜 따라오세요, 저. 진짜. 아, 따라가면 알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아, 죽어요, 진짜. 아, 지금 제가 눈색이나서 그런가요? 아, 진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로요? 네, 올라가시고.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보이시죠? 콜라. 예! 자,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 지, 나 죽이고 와라 그러지. <웃음> <웃음> 한 번은 살려드릴게! <웃음> 어떻게 할 건데? <웃음> 봤어? 어, 봤어. 되게 못해. <웃음> 너랑 리아랑 다른 점이 뭐야? <웃음> 어, 나는 한번다한걸두번안 당한 거야. 안녕하세요, <웃음> <그냥 지금 웃음> 길좀 묻겠습니다. <웃음> 아, 아 어, 뭐야! 그... 아예 길을 좀 잘못 알려 주셨더라고요. 아니 얘 얘가 여기 왜 있어요? 니가 니 니가 왜, <웃음> 왜 여기야? 그냥, 그냥. <웃음> 어디 갔을까 어디로 내려갔을까 저기 있네 냉장고 들어가고 있는. <웃음> <웃음> 요르를 자리 팔게요. 나는 아, <웃음> 자리 팔아요. 요로를... 아까 그렇게 하고 옆에 수소했다. 여러분 할게요. 멍청이. 80초 남았어. 잘 생각해. 여기 옆에 여러분, 여러분 아크. 삼교유. 내려가.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연필통 연필통. 여기 있어. 아, 아다 이스큰통이구만. 좋아요. 어쨌든 저희 슬래그게 재밌게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